안녕하세요. 전시 리뷰의 젠림입니다. 이번에는 서울 중구의 아라리오 뮤지엄에 다녀왔는데요. 매번 특별 기획 전시와 한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전시를 보다가 상설 전시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. 아라리오 뮤지엄은 한국 현대 건축사의 거장 고 김수근의 철학이 깃든 건물입니다. 경영난으로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한 이 건물을 아라리오가 매입하여 건축물 원형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공간과 조화를 이룬 새로운 미술관 모습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. 실제 뮤지엄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좁고 어두운 길로 시작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나선형 계단과 층 구분이 모호한 레이어 구성, 천장까지 뚫려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좁고 천고가 낮은 공간의 큰 작품 하나로 그부피감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경험을 느끼게 해줍니다. 이 뮤지엄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중 인상적이었던 작가 작품 세가지를 뽑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중 이번 연상은첫 번째로 코에이나와 작가의 픽셀 디어입니다. 처음 아라리오 뮤지엄 입구 옆에 이 포스터를 보고 매료되어 구경하고 싶다고 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. 이 작품의 이름은 픽셀디어, 일본 코에이 나와 작가의 작품입니다. 코에이 나와는 일본 현대미술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지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. 2000년부터 그룹전과 개인전을 꾸준히 하면서 작품을 내고 있으며 현재는 샌드위치라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이제 이 픽셀 디어를 자세히 봐볼까요? 처음 작품의 유리 구슬들의 투명함과 빛의 반사로 이루어진 불규칙적인 사슴 형상에 시선이 갔었습니다. 어렸을 적에 봤던 해리포터의 페트로 뉴스인 수사슴이 이런 느낌이었을지 새하얀눈 위에 이 세상 존재가 아닌 듯한 형상은 작가가 박제 동물의 유리구수 세포로 픽셀화시켜 이미지의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 픽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디지털 해상도의 픽셀이 아니라 디지털 영상에서의 화상 정밀도로 나타내는 픽셀과 생물학적 세포로 이끄는 셀의 합성어입니다. 이 픽셀 시리즈 중 사슴, 펭귄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으며 그중 픽셀디어는 규모 모에면서도 압도적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유리구슬은 크고 작은 구슬들로 이루어져 마치 인어공주가 버블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 픽셀디어도 버블 형태로 사라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보입니다. 한 뉴스 매체의 류종아아라비오 뮤지엄 부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작가는 사람들이 사슴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이 사실은 텅빈박제에 불과하며 우리가 사슴이라고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그 사슴이 의미를 갖게 되는 지각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. 화면을 통해 보는 사과는 사람들이 실제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화면 해상도의 픽셀의 컬러 조합에 불과하지 않다는 걸이 작품을 통해 알려주는 건 아닐까요?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